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가이드 때려치기로 했습니다 마카오에서 열심히 가이드하면서 유튜브를 열심히 찍었었는데 이때까지 제 영상 아껴주시고 가이드하는 일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가이드 일을 그만하면서까지 어떤 중요한 거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 생활은 접고 어떤 걸할 거냐면 바로 저기가 어디냐면 여행학교 바로 마카오 역사와 문화, 예술 등 여러 가지 마카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 더욱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학교를 입학하기로 했어요 와, 진짜 내가 대학교를 이미 세개를 다녔거든요 대학 두개를 졸업하고 또 사이버대학 하나를 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다녀요 여기서 대학이 네 개째예요, 네 개째. 공부를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첫째 날이에요. 같은 회사 사람들과 함께 학식 먹으러 가고 있어요. 뭐 맛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들어가지고 사실 뭐 제가 가이드를 아예 때려친 건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하기로 했어요 이 생활을 약 5, 6개월 정도 지속해 나갈 것 같은데 그동안은 저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식을 지금 먹으러 가는데 어 우리 친구들이 부끄러워서 지금 나오기가 창피하다 그러네요 화장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 위주로 찍을게요 아 근데 이거 오르막길이 엄청나네 학식이 어디 있나? 오 공원 괜찮은데? 뭔가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오 여기가 학식 먹는 데인가 봐오 보기 괜찮은데 이거? 어디야 학식 먹는 데? 여기 앞에 세 명이 저랑 같이 학교 다닐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뭐냐? 그냥 밥안 먹어 왜안 먹어? 아, 처음이자 마지막이 벌써 마지막. <웃음> 힘들어? 오시원오 시원해 오 우리 학식 식당의 모습은 어떠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왜 이렇게 허전해 여기? 이 끝이야 이게? 우리 여러 개 시켜 먹어볼까 그냥? 그래 오빠가 살 거니까 뭔 소리야 이건 또아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네 난 요거 이거 난 요거 이거 샐러드? 일단 맛만 보자 그러면 그래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해서 맛만 보자 자돈내 네, 네. 내가 돈내 뭐, 내가 카메라 들어줄게 응. 자돈 내는 마관 근데 돈 내가 왜 내야 돼? 야 카메라 아 떨어질 거 같아 아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내가 내긴 할 텐데 이거 나 근데 현금이 없는데? 현금이 아니라 이거라니까 마카오페스 마카오페스 마크업... 몰라요? 아 그게 아니라 나 여기 돈이 그렇게 없는데? 아 진짜로 근데 이거 봐한번저돈 내는 마원 잔액보조 예 회계신지 인마? 이야 거의 충과 거의 충가탱탱탱 아이씨 충이또 돼버리네 이게 <웃음> 아이씨 이거만 안되면안 내도 되는데 이거 두개 이거 두개 오야야야. 야, 야. 뭐냐? 야나 <웃음> 야, 부자야. 잘했다, 잘했다. 나 이렇게 많이 먹어. 이건 무료야? 네, 얼음도 있어요. 아이스 커피 제조하는. 오 진짜? 네. 얼음, 차, 물, 커피 오, 괜찮네 오빠, <웃음> 제가 <목소리> <목소리> 잘 먹을게요 그래, 고마워 아, 고마워가 아니지 첫 식을 네, 우리 다 동생들이에요 그래도 첫 끼니까 맛있게 먹으러 한번 쌌어요 자, 확식의 맛이 어떨지 이건 뭐야? 그거 약간, 조, 조 같아요, 조. 곱쌈. 음. 음! 나쁘지 않은데? 맛있는데? 버섯 되게 맛있다, 버섯 먹어봐. 맛있어. 음. 생각보다 맛있어. 응. 음. 집 근처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는 맛인데. 맛있다 이거. 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사람, 근데 스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한국 한한 냄새가 한 났어. <웃음> 이거 국뭐 완전 건강식이야. 뭐지 저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 근데 이제 학식람안먹는다 <학생> 한국 <웃음> 잖아마음사 <웃음> 바뀌었어 지금. <웃음> 진짜 다이어트람 여기 바로 올라 사람, 한국 사람, 한 근데 이렇게 시켜가지고 우리 지금 100, 114불 나왔잖아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그럼 1인당 30불도 안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16,000원 엄청 싸네 근데네 이제 밥다 먹고 강의실 가는 길이에요 아, 이제 앞으로 공부할 생각에 약간 긴장도 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더욱더 완벽한 마카오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는 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